네, 안녕하세요 이게 갈비를요 이거 4시간 정도 이게 담갔거든요 핏물 뺀이라고 근데 4시간 동안에 물을 한 두번 갈아줬어요 근데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뻘겋잖아요 <놀람> 반컵 정도 이거 얼개수입한 서너장 넣고 음, 생강도 좀 넣고 한 10분 정도 애벌 끓였어요. 이게 지금 시커먼 것이 다 핏물, 핏물이, 핏물이에요, 이게. 이게요, 배. 배 하나 갈고요. 양파 갈고, 무도 좀갈 거예요. 갈아서 넣을 거예요. 이 무를 넣으면 좀 시원한 맛 나라고. 이만큼 <웃음> 갈았다고? <웃음> 진간장 한컵 정도, 청지만큼 붓고, 매실청은 조금만, 이 정도만 붓게요. 이거 너무 많이 붓으면은, 십만 나서 안 돼. 쌀 올리고다. 마늘, 생강, 후추. 이 정도만 붓고, 냉게라, 남겨놔. 반은 냉겨놔야 돼. 물은 물한 컵. 이게, 이게 포고버섯이 안에 기둥은 다 뺐어요. 그럼 씻어서 깨끗하게 그래서 이거를 3등분으로 이렇게 음, 이 정도로 썰어서 네. 이렇게 해서 이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약간 깎아주면은 어, 보기에 동이랗이더 맛있어 보이잖아요. 이렇게 좀 깎아주는 거 이렇게 가위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장군남, 호박버섯 밤도 넣고 이제 물을 좀더 부서줘야 돼요 호고추 청양고추 좀 넣고 어, 적당히 넣으면 돼요 파도 좀 넣고 떡국을 좀 넣고 고기가요 적으면은요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고기가 적으면 떡국을 많이 넣으세요 제가 떡국을 배치우고 고기는 한몇 점만 먹고 <웃음> 여기에요 참기름 아까 양념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잊어먹고 안넣네요 그 넣어줘도 돼요 이 당면은 물에 불렸어요 한 30분 불린 거니까 뿐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먹을 만큼 있다가 덜어가지고 이것만 넣고 한 접시 만들 거예요 이제 이런, 이 정도 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소갈비찜을요, 이렇게 했어요. 맛있어요. 어, 이거는 한우가 아니고 수입이거든요. 어, 그래도 맛있, 맛있네요. 오늘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